에, <웃음> 골로타 어, 오빠한테 맨날 눈동그게 뜨고 때박때박떼드니까 눈이 하도 충혈돼가지고 그런 병에 걸리는 거야 아닌가? 요즘에 많이 먹어서 돼지가 돼서 돼지열병 걸려서 눈이 열받은 거 아니야? 꼬코로 빅빅 뽀로뽀로뽕 아 진짜 짜증나게 하지 말라고 지금 눈뜨기도 힘들고 눈꽃도 끼고 눈도 봐서 힘들어 <웃음> 그래 동생 아픈데 놀리긴 하고 말이야 빨리 리아 너는 학교 갈 준비나 해 아 예예 예. 그러도록 합시 다 그리고 요리로 근처에 가지 말렴 전연성 눈병이라서 요리로가 눈을 비비고 그 손으로 만진 물건을 네가 쓰면 네야 너도 눈병 옮길 수 있으니까 에헤 아이 크게 절대 요리로 근처에는 안 가야겠네 <웃음> 아파 죽겠는데 절로 가 그래 그리고 요루야 오늘은 학교 가지마 왜요 아니, 눈병은 전염병이라 학교 가면 다른 애들한테 옮길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엄마랑 같이 병원에 가자 아싸 그래도 눈병 걸리니까 좋다 아왜 때려 엄마 갑자 오빠가 때려 아픈 것도 살아온데 그래 눈물 흘려 더 울어 더 울어! 에? 그 눈물은 내 눈에 넣어서 나도 눈뽕 걸려서 학교 안 가게 말이야! 에? 나도 학교 안 가는 모습 보니까 부러워 미칠 것 같단 말이야! 제발 그성수러 눈물 한 방울만 부탁해! 어? 한 번만! 아, 아, 아니 오빠 진짜 미쳤어? 어 미쳤다! 학교 안 가고 싶어서 미쳤다! 뭐야? <뭐랴> 김야 <뭐랴> <뭐랴> 이게 진짜 학교 안 가려고 별 시작이 다부리네넌안 되겠다! 딱대 근육 파괴 슬!!!! 아, 학교 싫다 아, 이 부러운 녀석 둘.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오늘따라 눈이 왜 이렇게 간지럽지? 예? 야, 눈병 아니야? 보고 t 가봐 눈병…? 알았어, 갔다올게 얘들아, 나 선생님이 초퇴하래 눈병은 전염성이라서 말이야! 차슈아! 부럽다. 나도 눈병에 걸리고 싶다. 나도 더러운 손으로 눈을 비비면 눈병에 걸리지 않을까? 어, 소용없잖아난왜 이렇게 쓸데없이 건강한 거야. 나도 눈병에 걸리고 싶어. 너 학교 안 나오고 싶다고! 어! 야 루루루, 나한테도 눈병을 줘! 눈병! 진 뭐래 빨리 나가! 눈병을 마! 아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난 눈병에 걸리고 싶다고! 아니 눈병을 어떻게 줘! 너의 눈물을 내 눈에 쏙 넣으면 걸리지 않을까? 너 진짜 미쳤나봐! 절대 안 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네 물건 내 눈에 비빌 거야? 일단 네 발냄새가 오지는 이 양말부터 내 눈에 비빌 거야. 음, 냄새. 그리고 네가 입고 다녔던 이 옷도 내 눈에 비빌 거야. 이 냄새. 그래, 이거야. 느껴진다. 눈이 슬슬 간지럽고 뭔가 알싸한 게? 딱 이거다. 어이, 기분이 갑자기 좋아지는 걸? <웃음> 진짜 게 사랑이 나한테 지어 바귈까? 오나이게로라 눈병 오 이걸로는 부족해 댕댕이한테 찾아가야겠어 야 댕댕 나랑 눈 뽀뽀하자 에엥 그게 뭔데? 그냥 누나끼리 부딪히는 거야 바로 가지 어오 좋아했어 느껴진다 눈병이라게한번더 야야 이건 너무 무식한 거 같아 뭐? 아니? 학교만 안갈수 있으면 뭐든지 할 거야 다시 돼! 아! 내일은 분명 학교에 안갈수 있어 한번 더! 아! <목소리> 뭐야? 내 눈은 왜 이렇게 오늘따라 더 땡글땡글하고 건강한 건데? <목소리> 아! <목소리>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미아야, 차 다녀오렴. 어? 뭐야, 아빠, 왜 회사 안 갔어요? 나도 보다시피 요루루한테 눈병이 올 맞지 뭐니. 하이유, 딸은... 딸은 왜안 걸리고? 아빠만 걸려야... <웃음> 미아야, 미안하지만 엄마도 걸렸어. 응? 뭐야, 왜, 그럼 나, 나만 안 걸릴 거야? 그런가보네 하아 나도 오랜만에 회사 시니까 그래도 좋다 어? 나도 나도 학교에 안가고 싶어 나도 저모는내랑 눈알 뽀뽀해요 아눈앞파서겠는데 얘가 뭔 헛소리야 에이, 그만 수작 부리고 빨리 학교 갔다와 그리고 곧 있으면 주말이잖아 조금만 참아 네 다녀오겠습니다 음, 요즘 유행성 눈병이 우리 학교에서 유행이니, 손잘 씻고 서로 조심하도록 하세요. 그래, 우리 반에 왜 이렇게 사람이 없어? 에휴, 다 눈병 걸려서 안 오고 나좋댔어 응, 흠 액스 드디어 드디어 내가 해냈어 내가 눈픔이 걸렸다고 애들아 나 먼저 초퇴할게 그동안 즐거웠어 리아야 네 행복하렴 난 집에가서 발 벗고 푹자면서머리도팍팍팍으면서 게임이나 하러 갈게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연이세계 모든 굴레와 서발을벗어주고제 행복을 찾았다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안녕 이럴 수가 지축 기력대기력대 맞아 눈병에 걸리다니 나도 정말 눈병에 걸리고 싶어. 응. 어. 너 그렇게 눈병이 걸리고 싶니? 응. 눈병이 걸리고 싶어 미치겠어. 그렇다면 짜잔 이걸 보시라. 어어 어. 이게 뭔데? <웃음> 이건 눈병이 가진 사람의 눈물을 한 방울, 한 방울씩 모두 섞어 만든 눈병에 단번에 굴리는 전염성 100% 일명 천국의 눈물이라고 불리는 눈물의 액기수다 이 말이야 오, 제발 저에게 그 천국의 눈물을 제 눈에 하사해주세요 차별삼아 그래, 자, 여기 한 방울을 네 눈에 떨어뜨려봐 몇 분이면 효과가 바로 나올걸? 드디어 나도 눈이 빨개질 수 있는거야 하자나 <웃음> <차가! 웃음> 이제 떨어뜨려 눈을 크겠다 번뜩 어? 이게 뭐야 내 눈은 너무 초록초록하다 못해 건강해지게 느껴지고 시력이 최고로 좋다는 일조모가 된것 같아 모든 글씨가 선명하게 잘 보인다고 도대체 차별 너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 <웃음> <웃음> 눈병을 가진 눈물은 무슨 그건 눈을 건강하게 해주는 안약이라고 이제는 눈병에 걸리고 싶어도 눈이 너무 건강해서 안 걸릴걸 <웃음> 어, 안돼 난 끝이야 난 끝이야 난 병에 걸리고 싶다고 절대 안되지 네가좋퇴하는 꼴은 내가 못 봐주겠어! <웃음> <웃음> <웃음> 됐다! 됐어! 내가 눈병에 걸렸어!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드디어 내가 했다고! 드디어 한국에 안갈수 있어! 감사합니다! <웃음> 리허야! 오늘 토요일이라서 같이 놀이공원 가기로 했잖니? 빨리 가자응 빨리 가자! 어? 리아야? 아니 뭐? 얘가 눈병에 걸렸잖아! 뭐야? 아빠 눈병 걸렸네? 하필 걸려도 토요일에 걸리냐? 응? 뭐라고? 오늘 토요일이라고? 안돼! 안돼! 아, 놀이공원은 우리끼리 가야겠네 리아 야 형은 집잘 보고 있으렴 그래 아냐 꼭 넣고 잘 누워서 푹 쉬어 엄마 아빠는 잘 놀다 올게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